뭔데 이거 뭐 이거 불렀대야 뭐야? 뭔데 뭔데? 아니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날 따로 조용히 부른 이유가 뭐야? 빙 뜨는 거 아니야? 아니 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나 브리트니드 헨냥, 브리트니드 점레 헨냥이. 브리 뭐야? 브리트니드 아, 이상한... 점레 헨냥이라고. 대체 그냥 양이라고 불러. 그래. 너 되게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구나. 그렇지 않지. 이게 뭐 이게 내가 사는 곳에서는 보통이야. 아너 인간 세계에서 왔지? 어? 난 인간이긴 하지. 그럼 너네는 어데 아, 아 너우린는 요정이지. 뭐? 근데 너네 원래 진짜 바깥... 이상한 소리 한다. 어. 아우리 요정이라서 그래. 근데 원래 바깥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한 이름을 쓰는 거야? 음? 이상한 이름이라니? 이름 어때서? 아고뭐 불, 부, 뭐불 부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b r i g h t n e l y 이라고 아니 뭐 음. 아무튼. 그런 이름을 원래 다 쓰는 거야? 아... 보통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조금 고귀한 어쩌고 저쩌고 태생이고 우리 할머니가 누군지 아니?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름이 길기는 해. 어... 아... 그렇구나. 원래 귀족들이 이름 길거든. 응... 아... 그래? 아... 뭐 알겠어 일단.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하겠는데 네가 인간 세상에서 왔다고 하니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어... 그래 그래 뭔데 바깥세상에서 크리스마스 때 뭐하고 지내? 어... 해리포읍 같은 거 보고 케이크 처먹고 뭐, 고기 처먹고 그러고 지내지 음. 아... 그래? 그럼 혹시 겨울은 있어? 겨울? 당연히 있지! 아 그래? 그럼 눈은 본적 있어? 눈? 너눈본적 네. 없어? 여기 여기 지금 겨울 아니야? 아니 여기 좀 세상에서 있... 말이야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라며 아니 바깥 세상에서 말이야 어? 여기 부산이니? 여기 눈안 와? 아니 우리는 항상 눈이 있지만 인간세계는 어떤지 궁금해서 음, 인간세계도 있지 눈이 왔다 아... 안왔다 하기는 해올 때도 아... 있고 안올 때도 있는 거지 응. 아 그래? 그거는 바깥세상이나 여기나 똑같구나 밖에서 너는 뭐하고 있었어? 나? 난 음, 후초 자고, 응. 아, 그래? 응, 자고 있었는데 아 그래? 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깨어났어 아 그러면 넌 혹시 직업이 뭐야? 나? 이거 이거 이거 응. 말해 주면 안 되는데. <웃음> 이거 비밀이야. 다른 애들한테 말해 주지 말았지응 응. 알았어. 내가 재벌 3세 우리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 어쩌고 저쩌고인데 내가 사실 응응. 존나 씨발개 유명한 스트리머거든. 스 뭐? 스트리머가 뭐야? 그런 게 있어, 씨발 소곤소곤씨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아무튼 내가 좀 유명한 사람이야. 아... 재벌 3세고 유명한 사람이고 뭐 귀족 어쩌고 저쩌고라서 이름이 좀 길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아뭐 근데 음, 내가 음. 바깥세상에서 뭐하는지 왜 궁금한 걸까? 어 나는 여기에서 살면서 인간세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했어 그리고 내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음.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래? 뭐? 여기서? 아니 너 밖에서 일할 때 나? 나는 나는 조금 유동적이지 음, 내가 존나 개 음. 유명한 어쩌고 저쩌고 스트리머에다가 재벌 3세라서 흠 음. 헤헠 <웃음> 응응. 그래서 나는 뭐 저녁에 일하기도 하고 밤에 일하기도 하고 낮에 일할 때도 있어 아, <웃음> 카스상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야?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 아 그렇구나 음. <웃음> 와 대박이다 아. 알겠어 고마워 내 궁금증이 좀 해소된 것 같아 그럼 음... 난 이제 바쁘니까 이만 가볼게 안녕 야. 여기 조금 구경하다가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아 아? 어? 내가 너한테 궁금한 걸 물어봤으면 너가 궁금한 걸 대답해줬으면 나한테 뭔가 줘야 하지 않을까? 내가 뭘 줘야 되는데? 돈? 돈이 뭐야? 어? 니네 돈 우리 돈? 응 음. 내가 너에게 궁금한 걸 해결해줬는데 너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니? 아 너는 어떻게 거지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내가 더 거지인데 무슨 소리야! 이 여기서는! 내가 밖에서 재벌삼세지만여기서 거지란 말이야! 나는 월급을 별로 못 받는단 말이야. 왜? 몰라? 나는 원래 이만큼 받는데? 아, 그러면 먹을 거 없니? 먹을 거? 있긴 한데 네가 먹을 수 있을까? 뭔데? 나 봐, 일단, 일단 줘봐, 일단 줘봐, 일단 어... 줘봐. 응? 이거 내가 진짜 특별히 아끼는 건데, 너 하나만 나눠줄게. 그래, 이거 뭐야? 자, 어, 아, 뭐야? 야, 이거 밖에도 있는 거야? 아니야, 여긴 이거... 이거밖에 없어. 뭔 소리야? 이거네? 여긴... 신메뉴라고! 민두 조고집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이거 완전 밖에서 인기메뉴야 인기메뉴 아 그래? 근데 저들 음. 별로 안좋아해 음. 야 그거 요정들이 요정들이 입맛이 상해서 그렇지 인간들은 이거 다 좋아해 내동면발들인데 이거 다 좋아한다 아 진짜? 뼈가 세상에서 이게 인기메뉴야? 오 존나 인기 오지지 no. 이거 없인 사람들이 밥도 못먹고 no. 잠도 못자 아 그렇구나 음. 아무튼 난 너한테 이거 줬으니까 이만 가볼게. 그래, 근데 아, 그러면은 음. 이제 추모식 끝났으니까 뭐 하니? 글쎄, 난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빨리 할게 있어가지고 까먹기 전에 가야 된단 말이야. 너 누구 나한테 말 시킬래? 말고 시키면 안 되는데! 아, 또 잊어버릴 것 같아. 아무튼 알아서 해, 안녕. 그래, 청년 침매 조심하도록 해.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날릴까 말까 하는 기분 상대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난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주고 저쩌고 종소리 울려라 킥킥 <웃음> 아니 근데 우와 졸라 귀엽다. 어. 뭐지? 이거 펭귄 눈사람인가 봐? 되게 웃기네, 그지? 어? 여긴 어디야? 어? 여긴 어디지? 여긴 도대체 어디랑? 음, 어디서 같은 것도 있고? 와, 눈사람도 있어! 귀엽네 이 새끼 건방지게 공방대를 물고 있어? 이 새끼 이거 이거 이거 우른 르 앞에서 하여튼간 싸가지가 없어 요즘 애들은 응? 우른 르 앞에서 하는 태도하고는 어디 공방대를 버릇없이 삐딱하게 물고 있어? 응? 아 가만있어봐 여기가 어디지 근데? 아까 지도를 봐보자 어... 난 누구? <웃음> 음, 어, 커벅스? 리얼리, 여기 어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 여기 틀이 있는 곳에서. 일단, 아까 왔던 데로 왔 다시 나가보자. 어. 근데 여기 집들이 다 약간 유럽 같은 느낌이네. 그쵸? 역시 산타가 양놈이긴 한가 봐. 그죠? 어? 야, 이거 뭐냐, 여기는?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이거 되게 귀엽다 그죠? 어? 이거 되게 귀엽다 응? 귀엽네요 그죠? 응. 무척 귀엽군 와 트리 존나 크다. 트리 아니겠지? 양아. 어? 어? 하이. 뭐 하고 있어? 나 그냥 구경하고 있어. 아까 알... 장이가 나싸부랬거든 어? 그러고 내가 존나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어.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구경하고 있지. 근데 너네 추모식 끝나면뭐 하니? 너 알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맞다. 오늘부터 안 알바하라 그랬지? 어. 아. 아, 근데, 언제까지 오라고는 안 했으니까, 뭐, 응. 지금 너. 가자. 왜? 우장이가 너 찾고 있어. 뭐? 우장이가? 응. 아, 나 마을 구경이나 좀 하려고 했는데. 우장이가 찾고 있어. 아 참나, 원. 도대체가 이놈의 인기란, 아, 진짜. 잠깐만, 내가, 내가 지도 보고 찾아가 볼게. 어, 그래? 음. 아니, 아니야, 빨리 와. 내 생각이 이거는 킹리적으로 봤을 때, 어.. 오른쪽으로 가는게 맞.. 어..아..저기 주점이구나? 응.. 가봐내 말이 맞잖아 오른쪽으로 가는거네 우와! 눈사람이 건방지게 가게를 가지고 있네? 와..이거이거..어? 눈..눈치! 눈치를 많이 보는 친구인가 보네? 응.. <웃음> 그렇게.. 은근하게 협박을 하면 되라.. 대신 어왔다 어. 와, 야 너네 최신 유행어 쓰는구나! 씨브랄 씨브랄! 내가 알려줬지! 응! 씨브랄 씨브랄! 응! 아니 근데 어. 오장아 나 알바해 이제부터? 지금부터 알바하는 거야? 어 이제부터 하면 돼 이리 들어와 어 그래! 어? 음? 그럼 나 먹을 것좀 주문해도 돼? 씨브랄 씨브랄 어, 브랄 하고 뛰었더니 배고픈데 이뒤집기를 어. 잡아 와! 그럼! 이 여기 발판 위에 서면 이게 음. 호떡 만드는 기계거든. 그러니까 오른손을 휘둘러서 호떡을 구워봐. 우와 우왕키 맛있다. 타기 전에 우와.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으라고? 이렇게 응. 해서 만들어진 호떡은 이제 여기 노란 방이 있지. 응. 여기에 넣어서 팔면 돼. 맛있다. 이거 완전 아, 맛있는 냄새. 이거 얼마야? 어? 별 조각 백 개? 100만 원? <웃음> 어? <웃음> 100만 원? 어? 아, 만 100만 원? 1만 원? 1만 원이 만 받자! 만 원이 뭐야? 1조0만개이개면돼개만러이나야떡하나만원 두두 음. 토끼 수튈? 이거 처음보는 만어인데만이거 시켜도 돼? 만 아, 어. 이 뭐야? 1 0아만 원이 토끼? 100만 원좀만 원이 만원 너 친구 아, 중에 토끼가 있어? 아.. 어, 응, 그, 그런 게 있어. 양이는 응. 호떡만 부르면 돼. 그 메인 요리는 내가 하니까 어 괜찮아. 그래 그래. 난호난 어, 그럼 호떡.. 호떡.. 그.. 호떡 기계가 될게. 응. 그럼 나별 조각 <웃음> 몇개 주면 돼? 뒤집는 건가? 아 오. 음. 나별 조각 몇개 주면 돼? 다섯 개. 아.. 귀엽기? 음. 아.. 내피 같은 축음 조각 올려놨어 응 가져가 고마워. 맛있게 먹어 자팽이도매줄까응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뭐 호떡 3개 만 호떡 3개요예 3개씩이나 시킨다고? 와 부자네 그래 난 돈이 좀 많지 오, 야 이거 팽이랑 살길 잘한거 같은데? 응. 너는 내 돈을 갚아야 돼 열심히 일해 여기 3개 3개 그면 얼마야? 그럼 육 여섯 개별별 조각 여섯 개 <6개. 웃음> 고마워 맛있게 먹어 호떡 몇개 구워야 돼? 이거 남으면 안 되잖아. 호떡 두개더 좋아 그러면은 하나만 더 만들면 너? 되겠다. 너뭐 있는데? 빼온 있는 뭐 줄까? 나? 아무것도 없지. 그 호떡이면 돼. 호떡 몇개 줄까? 5 개. 두 개. 지 네가 잘려서 좋아. 나... 고추 네, 갈것 같아 자, 두 개, 하나 두 개. 먹어 그럼 별도각 네개야 고마워 잘 먹을게 아, 이 사장님 저도 고떡 하나 먹어도 어, 되나요?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 물론이지 햇냥이도 아, 먹어 먹어 그래 쉬쉬 <웃음> 호랭이는 어디 갔어 아난좀팍이혀 먹을까? 게임하러 게임 갔나? 음. 그런까봐 매운아 너 잠은 잘 잡고 다니는 거야 어우 냠 그렇지. 자려고 노력은 해요. 선생님 하나 더 만들어도 되나요? 늦잠 잡겠다. 사장님? 그치 그치. 음.. 그래 그래. 야식으로. 응. 먹어 먹어 야식으로. 아 여기 사장님이 인심이 좋은 날 추룩찹찹. 또 커피 마셨어? 그치. 커피도 마셨고, 잠도 조금 자고. 음. 술관에서 잠을 자다. 좋다 때문에. 좋다. 아니 나 근데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까 미술관에서 가지 그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가지우디 분야가 나오는 거야. 뭐라고? 나 그래서 내가 아직도 꿈꾸는 줄 알았다니까. 오 음, 그런 뭐라고 미안해. 나 니네가 뭐라? 네, 나였어도 어, 네가 니네가 나였어도 깜짝 놀랐을 거야. 조금 뒤통수가 네, 가지가... 따가울 거야. 뭐라고? 아안 보이는데? <웃음> 이거 호떡 맛있다야. 뭔 얘기하고 그치, 있어 맞히지. 지금 지금 내 뒷담 까고 있는 거지 어. 아니 양아 호떡 맛있는데? 어, 어 그치? 그래 지어저거 진짜 맛있다는 얘기하고 있어 응, 너 지금 말 돌리는 거 같은데 내가 한 번만 봐준다 어? c b r a 브 C-brai c b r 아, 이거 잘 쓰네. c b r a 브 c b r a b r 아, <웃음> 시 브라이, 시 브라이. <웃음> 아니, 사장님 그러면은 오늘 이거 뭐야 다들 저녁 식사 한 거면 이제 여기 문은 언제 닫나요? 사장님 문 언제 닫아요, 여기? 어, 뒤로 가야겠다. 어, 손님들 다 나가면은 닫는 거지. 아, 음, 음. 아! 그럼 여기 계속 있는 건가요? 어, 지금은 손님 없으니까 양이도 테이블에 가서 앉을래? 좋아. 괜찮아. 좋아요. 응. 어 우장아, 설루기 어, 음, 왔다. 설루가. 오늘 메뉴는 뭐지? 아 그럼 나도 알바생이 본분 로즈. 샐러드가 먹겠지. 아지. 야, 애호박 튀김이 나 먹겠지. 야, 애호박 튀김이 뭐 어때서 그래? 야, 전 채소를 좋아하네애 보네요, 사장님. 이만해. 애호박 튀김이. 그럼 재미가 없어. 풀만 먹어, 맛없겠다. 풀. 콜이는 아 기름에 튀긴 것도 내가 아무다잘 먹어도 저건 진짜 못먹더라 음 야, 야지 마봐. 이제. 저런 걸, 아 여기도 비건이 있네. 저걸비건이라 하지, 비건. 응. 아, 비건이 뭐야? 비건, A건, C건, 응, 키키. 그런 게 있어, 응. 어, 그래. 어, 아, 잘... 어, 어 장아 나는 응. 겠어 어, 나는 에오바, 음. 에오바 랑 음. 응. 음. 우리 빼옹이 양쪽에서 어, 구운 알겠어. 그럼 얼마지? 어? 잠깐만 나.. 음. 어.. 아, 얼마야? 그렇게 하면? <웃음> 그렇게 하면은.. 뭐 이상해. 어디보자.. 별 조각 18개. <웃음> 아.. 진짜 18개야? 18개. 잠깐만.. 응. 나, 어.. 돈이 좀 부족하다.. <웃음> 덜 들고 왔거든? 아 그러면, 그러면 다음에 줘. 왜 상? 그래, 아 그럼 그래. 내가 빌려줄까? 음. 세배로 갚을래? 아 됐어 <웃음> 와고리대금 없자네 몇개 부족한데? 아, 내가 우장한테 아, 두 배로 주는 게제 자, 야쟤 장사할 줄 아는데? 이이렇게 어. 어? 살면 잘살겠그 고렝아 러운건 닮지마 저런 거라니 대놓고 앞담하를 하는 거야 너희 지금? 야 진짜 이브라 어. 그래. 응? 이브라이 뭐야? 그치다. 그거 유행어야 유행어여 이브라이 유행어라고? 오 인간 세계에서 엄청 유행하는 유행어야. 저 오져 아유, 오져. 다분이에 넣었어. 또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야 이상한 애 라니. 그냥 치과를 가야지 하튼간. 아, 아, 오자 잘 먹을게. 아무것도 음. 모르면서. 아이 거 참. 네. 맨날 먹는데. 근데 사장님 아니, 여기. 너 먹을래? 아니, 맛있어. 아니, 아니, 아니, 사장님 아니, 아니 사장님 여기 거시기 그. 에오 아, 그 주민이 지금 아니, 아까 추모제 왔던 그 사람들 끝인가요? 없어. 에오바. 어 주민들은 그렇지. 왜또술 아, 먹나?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거 주문하고 어, 나면은 어떡해, 그러면은 어, 문 아이, 닫겠네요. 어, 그렇지. 내가 그래, 벌써 얼굴이 어... 빨개. 그러니까. 자꾸 나 술을 주는 거야. 술을 먹어? 애옹이는 벌써 이거... 또 졸고 있네. 잠에 취했어. 목소리가. 술을... 아니야.